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1바이텐에서 최근에 주문한게 있어서 이거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하울 영상입니다. 좀 두루두루 유용하게 잘쓸수아이쓸수 아이템? 쓸수 있는 아이템을 몇가지 샀어요. 같이 보여드릴거고 일단은 마스킹테이프 3개 테이프 일단 첫번째 첫번째 마스킹테이프는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마테에요 그리고 두번째 마테는 이것도 진짜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마스킹테이프인데 이것은 요일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예쁘죠? 요일 마테고 세번째 마테는 세번째 마테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마테예요. 체크하고 간단하게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마테 세 가지랑 아.. 예쁘잖아.. 이렇게 마스킹테이프 같은 실테이프.. 아.. 마스킹테이프 같은 실 스티커 굉장히 예쁘죠? 약간 밤하늘.. 컨셉? 약간 밤하늘 바다 컨셉인데 요렇게 들어있는 것,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한 필름 스티커 같은 느낌의 요 스티커 이렇게 두개두개 두 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프린트온 스티커예요. 이렇게 꽃그림의 프린트온 스티커 이것도 프린트온 스티커 이번에 프린트온 스티커를 두 종류를 총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 한 김에 간단하게 다이어리 한번 붙여볼까요? 샘플같은 식으로? 지경 30의 다이어리에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고 속지를 꺼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온 스티커는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만큼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스틱 스티... 포장에 붙여있던 스티커 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붙여놓고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이런 밤하늘 느낌의 이게 라벤더 같은 꽃을 하나 잘라서 여기에 프린트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올리고 위에 조금 단단한 물건으로 이렇게 눌러서 글듯이 눌러주면 이렇게 예쁘게 프린트가 되어 나온 엄청 예쁘죠? 이건 진짜 단순하게 되게 고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는 편이라서 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붙이고 오늘 스티커를 핑크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데 그냥 붙이면 아쉬우니까. 이런 느낌의 종이를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 이 친구를 레이어드해서 덧대서 붙이고 오늘의 요일을 이 마스킹 테이프를 해서 어떤 걸 써볼까요? 꽃무늬? 여기 초록색 이파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 누르면, 요렇게!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일기를 써야지. 자,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줬고 다이어에 다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간단한 하울 다이어리 꾸미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를 이번에 구매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요것들 활용해서 더 다양하게 다이를 꾸미기 하고 닦꾸할수 있는 방법도 많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